지난번에 했던 얼티밋 거시기 디펜스 게임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리 보통 난이도도 못 깨봤기 때문에 오늘은 맙동산 직원즈 한번 얼티밋 거시기 디펜스 얼거디또 yeah. 이제 저를 부르신걸 보아하니 이 사태를 맞게해서 저를 부르셨군요 좀비 전문가 뚜루비입니다 안녕하세요 포탑 전문가 엔지니어 최캐빈 이라고 해요 엔지니어 둘의 건달 의사 조합으로 초반에는 저랑 2디는 약간 포탑 메타로 가죠 지난번에 그래도 포탑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첫판은 그냥 해봅시다 빅토리. 빅토리. 어? 방어 시선을 만들려면 B를 누르세요 아. 어. 일단 첫판이니까 뭐 하고싶은대로 해볼래? 아 오케이 2D랑 나는 약간 단식 메타로 갈거야 그래가지고 포탑을 지을거야 처음부터 상점 열어가지고 총 사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데 준비됐으면 엔터키 누릅시다잉 아 오케이 레디 좋습니다아 예. 내가 이렇게 맞추면 혹시 힐이 되는건가? 매드 매힐딕 되고있어? 나 힐좀 꽂아봐 네, Patrick. And t 아니 n Hiran, h i r a 는 Hiran, h 하는거아니 i r a n Hiran, Hiran, h i r 야 n h i r a r a r a 어? 야 이거 뒤에서도 나오는거 조심 오케이 어? 왕이다 안돼 호다 네. 부서졌다! 할만한가? 버틸만한가 이거? 근데 만약에 이거 버텨지면은 좀 많이 이득일 것 같긴 한데? 지금 뭐한 것도 없는데 오. 우리? 내가 개 들을 다 잡아주고 있어 오케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전문가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나나 나 들어가 개 쌓인다. 개가 쌓여 <웃음> <야>! <웃음> 보스 컷! 오 죽었다 <웃음> 어 됐다. 절좀더 뒤로 가서 막아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앞에서 막습니다. 아 빗소리는 저거 해도 되겠다. 자동 포탑. 나는 포... 내가 자동 포탑이 되기로 했어. 탄약 상자 내가 하나 일단. 해줄게 여기 이거. 어어 아 어, 저거 보충해가면서 해야 돼. 갑시다 갑시다. 와 조정. 형 방호복 방호복. 톱톱톱톱! 나, 나, 나 내려, 나 내려, 나 내려. 나 내렸어. 나이스. 오케이. 자동 포탑 이제 깔아. 두리는. 오케이, 자동 포탑. 같은 샷건. 아이씨. <웃음> 내가 포탑이었나? 비소리가 자동 포탑 달아. 자동 포탑. 어디? 가서 서 있어줄래? 자동 포, 뭐나나 있는 데다 이런 데다 깔아도 돼. 소좌. 방호복! 방호복이랑! 아망해끄러 됐다 됐다 죽지만 않으면 돼 죽지만 않으면 돼 나무... 콘크리트 장벽 같은 것도 좀 깔아볼까? 어! 의료소! 아! 아 그야 의사가 구급상자를 만들 수가 있대 요건가? 그가, 그가 내가 두개 깔아줄게, 깔아줄게. 아, 저거야? 우와, 좋다. 오. 오. 이런 것도 처음이네. 아, 역시 조합이 필요했던 건가? 아무튼. 뒤에 돈다. 얘 뭐야, 우와, 또? 우 야, 녹여야 돼! 안 돼, 날아다 우와! 우와, 잡혀! 나 잡혀다! 아, 우와, 나잡다나잡혀나잡나나 야, 나살수 있어! 나살수 있어! 우와! 야, 이거 된다! 야, 이거 된다! 야, 이거 연비꺼에서 힐할 수 있어! 나 되게, 대박! 너무 좋아! 뒤에, 뒤에! 근데 자동포탑 있어서 괜찮아! 든든해! 우 와! 오, 야, 야, 됐어! 야, 근데, 직접 쏴야지 뭔가 돈이 더 많이 모이나? 그런가 본데? 돈따이는 거거든? 오케이 돈을 몰아주자 야 근데 자동 포탑 해놓고 빗소리는 너 업그레이드 할거 하면 되겠는데 그러면? 아이고 벌써 끝났다고? 어? 우와 걔들 오는 것봐 이건 뭐야? 왕이야? 야 쟤네 왜안 맞는 거 같냐? 그니까 뒤에 애들 왜안 맞지? 야, 얘네, 얘네 왜 낮아가지고 안 맞는 거 같지? 진짜 안 맞는데? 이런 미친.. 어 뒤에.. 뒤에는 왜 포탑이 안 쏘지? 야 이거 미친, 막혀서 안 맞는다! 어이씨 아니, 이런 것도 있어? 와.. 아니 아니 뭐야? 야, 이거 너무 억까가 심하잖아. 그래. 야, 이게 좋다. 아, 얘들 느려지니까 좋다. 야, 근데 얘왜 이렇게 안 죽냐? 으아! 들어왔어 어, 터졌어 는데는데는데는데야 어, 어, 어, 얘가 너무 안죽어 톱드네 됐다 어 다행이다 그야런가봐야저 톱드네가 너무 안죽어아 끌려가 아일로일로와 여기 다 났다 아니 야 아니야, 아니야. 순 있어 깰순 있어 깰순 있어 깰순 있어 됐다, 됐다, 됐다,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어, 됐다, 됐다, 될거 같아, 될거 같아, 오케이 어, 됐어, 됐어, 됐어 와, 여기 하나 부서진 거 보소 야, 전체 수리 2만원 든다, 와. 야, 다 터졌다, 야 <웃음> 아예 그냥 나무, <웃음> 꽉 채웠네 그래, 야, 부서지면 채우는 식으로 하자, 수리 괜히 하지 말자 음. 아이씨 안돼 망했다 나도 다 못했어 괜찮아 할수 있어 진짜... 할수 있어 뒷쪽 뒷쪽 그냥 꼬벌이에요 와 이거 미쳤다 와 저거 아 어, 미쳤어 스어스아와어 미쳤어 도리야 어어야 왜이래 와 정신을 못 차려. 야 이거 우리가 우리가 억울. 아! 어 뒤에 허벌이야 그냥 뒤에. 아! 아! 우와! 앞뒤로 미쳤다. 오. 나 죽었다. 비수리도 곧 죽는다. 아! 풀주렁 아 때문에 내가 죽었어. 아아아아 아니 근데 야 노말도 이렇게 어렵다고? 스킬 트리를 결국에는 쌓아야지만 뭔가 나중에 깰수 있나? 아 자동포 공극범위 그래 건축비용이 줄어드는게 또 있네 나 그럼 난 무조건 의사 그냥 밀어야겠다 난 건달해야겠다 이게 좀 밀고 가야겠네 우리가 이거를 깰수 있는 날이 올까? 치아 가자고 가자고 우와. 가자고 가보자고 레츠 기릿하자고 Let's get it! Let's get it! 처음에는 그냥 못하잖아 이거 지정사수 소총이거든? 어 근데 오토 마우스... 키면은... 우와 한꺼번에 나가네? 뭐야! 핵이다 핵! 저거다! 저거다! 핵이야 핵! 아, 자나 오토 마우스 켜야겠는데? 어, 핵이다 핵! <웃음> 야야 <웃음> <웃음> 야, 저거 맞아? <웃음> 산창은? 나 이거 무제한이라 아 무제한 종이야 심지어? 사격수 약간 그런 거 스킬 트리에 아우와 아 그래? 야 대박이네 아 터지면서 온다 어, 엄청 빨리 온다 이거 ㅋ ㅋ ㅋ 소리 됐다 저 뭐야 와씨와 <웃음> 바로 꺾이는 거 보고 포신 시거야 돼, 포신 시거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야 근데 빗소리 쪽이 데미지가 이제 좀 나오네, 확실히 저거 오토마우스 하니까. <웃음> 손으로 하면은 할수 있거든, 근데 이게 손으로 한 거고 이게 오토마우스란 말이야? 똑같애 소리도 안 들려, 소리도 안 들릴 정도야 저거. 계속 죽여! 우와. 우와. 나이스! 여자 포탑 하나도 안 터졌어 야나 여기.. 와 그... 다행이다 갇혔는데 여자? <웃음> 맞네? <웃음> 아, 돌려, 돌려, 돌려, 아, 돌려. 아, 아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포탑으로 셀프 감금했네 <웃음> 나 앞쪽입니다 지금은 뒤쪽 만약에 어, 힘들다 하면 바로 얘기해주세요 힘들어! 아 너무 <웃음> 하하 너무 바로, 해, 너무 바로 얘기했어 나왔나왔나왔 할수있요 다했어 다했어 나이스 다먹다 우와 이다 죽어라 됐다 아 너무 위험해 막았다 오우. 우와 이거 오늘 이걸 하네 야, 이거 근데 이번에 야 이제 왕이야. 뒤쪽은 자동 포탑도 지금 몇개 없는 것 같은데. 왕 위치 확인해. 왕 위치 앞인는 아 앞이야 앞. 어 앞이다. 나쁘겠다 와저 기분. 녹여야 돼. 안 녹아 안 녹아 미친. 왔다. 나 뭐야? 나 날아 나 날아갔어. 두발인데? 그야 미쳤다 이거 왜 이래? 아 제정신이야? 와. 이게 맞나? 뒤에 있는 얘들을 목 잡아주라. 내가 보스 잡을게. 오케이. 왜? 뒤에도 보스 있어? 와. 이건 또 뭐야? 이걸 어떻게 이기라고? 아! 나나 나 죽었다 야 빗소리는 데미지 얼마나 나오냐? 보스한테? 얘도꽤 들어가는데 보스 하나 잡았어 어? 야! 아, 이거 아. 빗소리처럼 가야겠다 포탑으로는 <웃음> 어, 안될거 같아 포탑으로는 영 안되네 이거 약간 총 업글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겠네 어. 이거 기본은 포탑이긴 한데 내가 봤을 때두명은 총기로 가야겠는데? 레이저 펜스에 대한 제보가 그거 꽤 괜찮다고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 어. 아, 그래? 음, 그래서 레이저 펜스를 보스전 때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야. 우리는! 우리 조직 이름이 뭐죠? 우리 조직 이름이 있어? 맙동산! 그리고, <웃음> 그리고 우리 자꾸 앞으로 하게 되잖아 배치를 음. 어, 맞아 어, 약간 좀 중간을 찾아볼까? 여기 아, 다리 있는 데가 보면은, 중간이야 어, 다리 기둥 있는데 요, 요, 요, 요, 요기, 요기, 요기, 요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좋긴 해 왜냐면 그 달려오는 애들 미리 컷할 수 있잖아, 잡곡하는 애들 맞아 어, 웨이브 10이냐? 테슬라. 이거 왕 조심 왕 조심 어, 뒤도 온다, 뒤도 온다 뒤한 명, 뒤한 명, 뒤한명 우와 맛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걱정하지 마. 버스컷 버스컷. 아 좋아 좋아 컷컷 생존 1. 너왜 움직이니? 뭐야? g 지 g 지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이거 야 이거 어그로 끌자 앞으로 어그로 끌어도 되고 뒤로 어그로 끌어도 돼 아니 다 나갔는데? 괜찮아 괜찮아 빗소리만 안 죽으면 돼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뭐지? 우와, 갑자기 어, 나 꿈틀거리길래 너왜 꿈틀거리니? 이러니까 바로 그냥 살아나네 아 진짜 어? 이거 좀 할만하면은 <웃음> 레이저 펜스가 대따 비싸구나 이거 대단히 비싸네 음. 엄청 비싸 야 근데 저 개인화기가 졸라 사기긴 한게 앞쪽 포탑 거의 지금 활동도 안하고 있는 거 알아? <웃음> 저쪽 파란색 무슨 일이야? 반격? <웃음> 좋아 일단 해봄 오케이 저거는 뭐야? 전기사슬 울타리? 고압점기 저것도 괜찮아? 어 저것도 난 괜찮다고 방금 들어서 아나 근데 난 총, 총을 총 하나 사야될까? 아니야 근데 지금 사봤자 지금 <웃음> 야 앞쪽에 지뢰 개많이 설치해놨거든 일단 <웃음> 오케이 몰라 몰라 나 밑에다 지뢰 설치해야겠다비을 얼마들어 다음 무기? 나 35,000원 거의 다 모았네 이번 턴만 좀잘 넘기면 괜찮네 어어 어. 오케이 아.. 진짜 이번에 오케이. 한번 넘어 가자! 가자 가보자. 가자, 가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혹시 모르니까 내가 여기다가.. 아, 아. 밑에다 지뢰도 많이 설치해놨어 오케이! 우와. 아우.. 모두머리 위쪽인 것 같아요 막 위에 있는 것같아 빗소리가 네. 녹여줘 후드려 패는 중 후드려 패는 중 오두 마리 야 너무 가까이 오면 안 되는데 야 너무 몰려오면 안돼 무슨 어, 무슨 어떤데? 와두 마리 다 위에 있어 두두 마리 다 위에 두 마리 다 위에 야야 야, 들어오면 안돼야 비둘이 들어오면 네, 안돼 어떡해요? 네, 와 말했다 어아좀더 안쪽으로 와줘도 톱밥이 야, 제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근데, 그냥, 뭐, 야 해볼 해, 수 있어! 그냥, 뭐, 야 이거 할수 어. 있어! 뭐야 뭐야 나 죽어! 나왜왜 사갔어? 왜, 어. 아 죽었다! 오, 어. 너 너무 떨려. 아니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아있 살아어 어, 아니야 나 왜? 죽었어 죽었어. 아니야 아니야 비 소리가 마무리할 수 있어. 비 소리가 마무리할 수 있어. 괜찮아. 천천히 해봐. 아 어, 근데 그렇다. 아 피해 졸라 크네. 우리 남은 게없어 야, 근데 이거 개인 화기가 답이긴 하네. 빗소리는 업그레이드 가봐 그냥. <웃음> 엔지니어 쓰레기야? 엔지니어 쓰레기인 것 같아. 다음번에 투디도 개인 화기 가야 될 듯. 응. <웃음> 내가 이 기계들에게 내 인생을 바쳤는데. <웃음> 음.. 쓰레기야? 뒤도와줘, 빗소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앞에 괜찮아? 앞에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안 괜찮아. 이걸비다 풀리고 있게안 괜찮아 안 괜찮아. 이거 안 괜찮은 포탑들 지금 놓고 있어요. 어, 오 이거 전기 괜찮다 됐어 뒤뒤뒤뒤 해줘야 돼. 야, 저 전기 울타리 괜찮네. 그냥 괜찮은데, 나 포탑도 다 없어 전기 울타리 괜찮다 <웃음> 이거 바늘 까는 거를 좀 앞에다 까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이렇게 원거리로 쏘는 애를 저격하는 게 낫지 않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전기 울타리를 요쯤에 또 해놔야 돼, 내 생각엔 중간에 네, 한번 붙잡고 있게? 음... 어 근데 돈이 없덩 어 이제 우리 그지야 우리 그지야 음, 연구비가 이제 안 나와 어. 우리 돈 없덩 끝났어 나 아, 이제 포탑도 진짜 믿을 거 빗소리밖에 없어 음. 결국 개인 학기였어 이씨 포탑 깔아봤자 <웃음> 아니야 우리가 버텨서 줘빗소리빗클수 있었던 거 아닐까? 포탑이 업그레이드가 안되니까 어? 포탑 업그레이드 기능이 더지 않을까? 살려준네 엄달려줬아 앞에가 있어 아유 대까와앞도앞도 <웃음> 앞도 난리 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나 죽었어 어? 아 달려주세요 아 포타비들 좀 포타비들이 어, 일을 어, 안 해요. 어뭐 터지는 소리가. 아! 우리의, 비쏘리. 우리의 희망 비소리. 우리의 희망. 우리의 희망. 야 이거봐 개인학이 다 녹잖아 좀비들. 그거 개인학이 업그레이드 어떻게 하는 거야? 개인학이 업그레이드? 그냥 사는 거야? 그거... 어, 어, 계속 사야 돼. 야, 그러면은 우리 전기울 탈리로 나중에 네. 가고 개인 화기로만 가볼까? 나는 진짜... 또오소를 빨고. 그냥 이제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이제 죽자. <웃음> 우리 포탑이들 아 살아 있어. 죽을 수 없어. 리방? 리, 리, 포기하지 리, 않을 거임. 꺾이지 않을 거임 나. 리리리리리리리리리 빨리 레디 박스 g 레디 박스 l 빨리 빨리빨리 빨리. 뭘 레디야 지금 응 아니야 l y 봐응 아니야 응응 아니야 응 아니야 <웃음> 나 y p 앞쪽 지뢰 봐봐 y Poly p o 다 y p 다 l y 야 o l y p o l 이 수비! 이다저쪽 쏘고 있어 나딱총 없어 나딱 총인데 나딱 중이야 자여기 우리 포탑 좀 지켜주세요! 저희 포탑이! <웃음> <포, 포, 웃음> 포탑이들! 포, <웃음> 포탑이들 지켜 드릴게요! 포탑 안 <웃음> 돼! 포탑이 안 와! 너랑, 너랑 살아낸다 아빠가 죽을게 아빠가 게 포탑아! 이녀 쓰라! 포탑아! 포탑이 <웃음> <웃음> 나, <일자리도> <웃음> <야>. 와 나.. 아우기까에도안어아하야와 <웃음> 1450원 개인화.. 하개인하기로 가자 이씨 말이 되냐 이게 야 엔지니어 완전 쓰레기네 지금 두명 찐찐 막 찐찐 막 신나는, 신나는, 신나는, 신나는 노래. 노래 나 그냥 마렉스 해가지고 개인화기로 가 건달이지 건달 아 소기화 없네 아 망했구만 그럼 내가 이번에 엔지니어를 가볼까? 아니야 엔지니어 하지마! <웃음> 아니 엔지니어를 한 명만 가고 포탑을 한 명만 쏘면 되잖아 엔지니어 하지마! 하지, <웃음> 하지 말래 하지 말라면 하지마! 하늘 갈래? <웃음> 나 레벨 1 건달로 다시 태어났다 <웃음> 리제로네 리제로 해버렸다 형님이습니다 도디야 아, 어, 그래 달거리 생활 얼마나 있냐 저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형님 아따마 그아이 달거리 생활에 나이가 어딨나 그지? 그렇습니다 형님 형님 형님입니다 형님 내가 달거리 생활을 말이야 중학교 3학년때부터 했다 저의사색이 저기, 저기 레디 안박습니다 형님 아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으니까 안 막은거지 두디야 <웃음> 근데 너가 엔지니어를 할거면 너가 포탑을 타는게 맞아 그건 상관없습니다 형님 그냥 포탑 박으소! <웃음> 내가 박을 타니까 쓰소! 알았어 <웃음> 엔지니어 쓰소. 보니까 그냥 포탑 박는 것밖에 안하대 아니 포탑 박고 그걸 자기가 써야지 20% 또 오르지 않아? 엔지니어 곧딴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와야아다고 작게 박는 거지 다있습다 범위 늘어나고 딴거고 그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야 될 총은 지정사수 소총이야 오케이 그리고 건강한 왼쪽 클릭이지 누구보다 그 빠르게 왼쪽 클릭을 해야 된다 아잇 소루디는 엔지니어라 총을 쏘지 못하는걸 그럼 내가 총 사? 나도? 총사 총사 아니면 바리게이트를 깔아줘 저 보면은 야오토만연스 해야돼? 사는게 왼손 왼손에 좋지 않을까? 됐다 이제 3500원으로 정사수, 소총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쭉쭉쭉쭉 어 왜냐면은 이거 다른 총들이랑 다 비교해서 보면은 이제 초당 100발나가는데 아니 뭐야 그럼 이거 12200원까지 모아야돼? 아, 미니건이 초당 30발인데 얘가 초당 100발이란 말이야. 오게 오게. 근데 이거 탄약수 그쵸? 제한이 있는데 아, 내가 스킬 안 찍었구나. 어, 스킬 안 찍어서 그래. 아, 미친. 이 달건이 생활을 오래 해야 무제한인 아, 거야. 아, 무제한이 아직 안 되는구나 나는. 그러면은 탄약 그거 네. 하나 해야겠는데. 형님이 여기다 딱 하나에 박아 줄게. 예, 네, 뒤에다. 감사합니다, 어, 형님. 음, 지금 그래 여기저기... 옆에다 박았고. 아, <웃음> 저기 네, 봐. <저기봐>. <웃음> 여러분들, <웃음> 시베이브 가는 거예요. <웃음> 아시죠, <진짜, 웃음> 아, 여러분들? 찾으셔야 돼요. <웃음> 야, 저것도 방법, 어? 마우스 클릭 더 빨리 하고, <웃음> 마우스 클릭 더 <웃음> 빨리 하고. 야 수고 많았네 잠깐만 저기 나 나가고 싶어 틀려줘 <웃음> 왜 말려줘. 그렇게 지었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실행하면 끝이야? 어 그리고 F3 누르면 그냥 바로 실행 돼 F3 누르고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알겠지 알겠지 느낌 오지 오케이 오케이 달건이 생활 새롭게 시작해보자라고 보자라고 오구, 어 그래요 이 행님이 그더 설치해주고 응? 뭐 할테니까네 한번 잘해보자 우짤데 우짤김데 돈이 잘 모임다 형님 응. 형님은 이미 업그레이드 한번 했다 <웃음> 근데 생활이 좀 괜찮나요? 뭐가 <웃음> 있을까요? 아 저는 엔지니어였어요 <웃음> 엔지니어였어요? 저 엔지니어였어요 저는 중장에 예. 도움이 됩니까 야, 포탑 좀. 진짜 개 세잖아. 연조수 여기 앞에 바리게이트좀 세워 주게. 지금 우리 포탑이가 지금 쉬하고 있지 않나? 바람 맞고 있지 않나 지금. 뭐라 하는 거지? 나 봤는데? 돈 없어요. 이런 <웃음> 엔지니어. 돈을 가져야지 지금. 엔지니어 지금 배신당하고 앞뒤 없고. 그러니까 나처럼 달건이 생활로 넘어왔어야지. <웃음> 올라갑니다. 오케이. 나 근데 왜 커서 마우스 커서가 사라졌지? <웃음> 미치. 미친... 뭐라고? <속도> 막... <웃음> 뭔지 알겠지. 뭔지 느낌 왔지. 느낌 왔지. 느낌 너무 와버렸고. 사외 이발이 조금. 했을까? 어, 야 이거 뒤에서도 오는 턴이다. 그러고 보니까. 어. 그래서 내가 전기펜으로 싹 해놨지. 생기면 아 어. 했다마. 아, 했네. 스미마. 달권이 할라면 이 정도 사겠고 달달... 달달... 단단단단단단단달 달달... 달달... 달달... 달달... 달달... 달달... 달달... 달달... 달달... 하달 달달... 달하 달달... 달달... 달달... 달달... 달달... 달달... 달달... 달달... 달달... 달달... 달달... 달달... 달달... 달달... 달달... 달달... 달달... 달달... 달달... 달하 달달... 달달... 달달... 달달... 달 어그러워요, 그래, 좀. 아래로 좀 내려가 주세요. 어 아래로 내려가 주어 나한테 끌는거 아니야? 포탑이보다 끌렸어, 끌렸어. 나한테 끌렸잖아. 하나 있었요어요나 아니에요? 있었어요. 나건두심사나건두심 아래로 내려가요. 아래로 내려가요. 아래로 내려와. 누가 누가? 야 위로 가. 위로 가. 이제 위로 가. 쭉 빠지는 할만면요만해 나, 정도면 나, 나, 나, 아 나, 나, 나, 나, 지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시 나, 건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이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바쁘다. 내 나, 도 살아야 될거라 <웃음> ㅎ ㅎ 알았다 당신까지 포탑 끝내면 내는 뭐 먹고 사는데 엔지니어 하나 남겨두고 ㅎㅎㅎㅎ <웃음> 오토마우스 <웃음> 으로나 <웃음> 오토마우스 킬울 모르는데 저거 다운받아라 저거 따면 받아. 다운 다운 받아가지고 그냥 실행만 시키고 그 다음에 프린트 포인트 끄면 돼 오케이 세팅 마저. 오케이. 산약상자자저기 <웃음> <웃음> 신이! <웃음> 예? 그 철조망 좀 깔아라, 아래쪽에 아철조이저 안은 뭐하다가 이제 왔노? 응이 그, 의사입니다, 지금 <웃음> 의사? <웃음> 어, 맞다 예, 그한개더 설치해 주실 수 있는데 의사 그뭐하 그 그... 직업 역전세계 <웃음> <웃음> 한 번에 이 짜서요 한 번에 안타까워서 한 번에 안타 내가 포탑이네 내가 포탑이야 저기 저도 돈좀 벌고 싶은데 <웃음> 이상하다 분명히 이게 AI가 요즘 돈이 된다 들었거든요 주디야 일단 예. 3,500원 부터 써 <웃음> 저요? 아니 포탑 포을거예요 일단 3,500원 부터 써라 포탑 박을거예요 6,000. 못탑을 거예요. 이거 전기만 엄청 깔아 놓고 총만 업그레이드 하면 진짜 그냥 끝날 거 같은데. <웃음> 제가 이 공학에 제전 인생을 바쳤는데 말이죠. <웃음> 이 건달놈 새끼들이 <놓은> 이제 <웃음> 레이저 뿅총을 쏘지 뭡니까? <웃음> 레이저 총을 쏜대. <쏜데>. 저 <웃음> 알록달록하더라고요. 제 앞쪽은 좀 맡겨 놓겠습니다, 형님. 아, 아다 다 했구먼 이제뭐너있나 그.. 야이야거 뭐야? 에만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Oh, he did it for you. Oh, I was really want to get. 아 포탑을 지나갈게 포탑을 지나갈 h 야 포탑 a m e Put u 안돼 안돼 안돼 안돼 t h e r p l a y e 탄약통 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 h e 연비 타냐고? 네. 어 네. 있어 타격, 있어 타격, 있다, 타격 있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야있이 있다 있다 있다 야. 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이 있다 있다 있다 다 있다 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다 있다 있다 다있다 <웃음> 보라색인데요? 아, 보라색이네? <웃음> 안 날아가는데요? 3500원, <웃음> 3500원 쓰면 되지 3500원 아깝나 아니 뭐야 야 이러면 <웃음> 야, 야 효율 자체가 다르잖아 달건이들이랑 <웃음> 아 미친게임아 왜 아, 뭐 이렇게 만들어놨어 투디 자동소총 들 자동소총 고 아니구나. 건축 업그레이드 한 거구나. 아, 개 웃기네. 우리 건축 파랑색임. 기다려 보세요. 짜잔. 보라색. <웃음> 아, <웃음> 어, 완전 보라색. 와우. 예! 우! 7천원만 더 모아 보자. 아. 근데, 발건이 어떤노? 아, 건달 생활하니까 20회에 묵어민데요? <웃음> 아, 효율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아, 뭐야, 지금, 빗소리는 미니건 업글레 중? 어, 한번 업그레이드 하데 5만원이라. 헉! <웃음> 헉들이 터졌던 이유는, 포탑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면 한칸한칸 칸막을 쳐가지고 막아버린다면? 야, 이거 멋있다! 막, 지금 2D 폭탑 찍으려고. <웃음> 나는 다다 필요 없다. 내포탑만 지키면 된다. 예 <웃음> 멋있다 내, 이거 내새내 새구들 <웃음> 어, 멋있는데? 뒤에도 자동 포탑좀 해야겠다 그러면 자리를 갑자기 이제 엔지니어 엔지니어 밥줄 끊기그 되게 다들 많이 어, 전진하셨습니다. 어 그러네 D. 어, 아, 이폐오리 안에서 배가 나오는구나. 야야야, 나나 탄약이 없네.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다. 네, 바리케이트 맞는 거. 야, 이거 왜 이렇게 쉽지? <웃음> 좀, 좀 억울할 정도 아니야? 아니, 그동안의 <웃음> 세월이 너무 억울할 정도로... 아니, 어쩐... 오늘 다 깨겠는데 이렇게 쉽게 돼. 게임이 갑자기 또 이번에 3,000원 벌었어요. <웃음> 그랬나? 3,000원 벌었다고요. 그랬나? 마... 3,000원, 아, <웃음> 3,000원 벌었대. 어떡해 3000원 3 0원 나는 화염방사기 테크 한번 가 볼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때 그러면 3천원이면 그러니까 월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당이 되지 않는 거라고. 왜가서 500에 파는데. 니만 돈좀 벌더니만 뭐다 뭐 잊었나? <웃음> <웃음> 같이 동고동록하던거 그새 까먹었나? <웃음> 니도포탑 타지 않았나? <웃음> 아그때나 포탑 가르쳐주던 교수님 은퇴하고 달건이 생활하던데 위잉위잉 하는게 전기 소리에요 여러분들 우리 막둥이가 일, 펜슬 잘 쳐줍니다 형님 아저일 잘합니다 그래 일 잘하나 예아 근데 또 여기에 또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제가 이 탄약상자를 또 설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포탑 설치할거야 다 치워 포탑 설치할거야 아니 타자상탈 제가 다 버렸어 포탑 자리야 여기 다 비켜 우리 포탑이들 자리야 포탑이 우린 포탑이 여기 구석에만 있으면 돼야나 가던 놈면 어떻게 이씨 어 여기 길을 열어줄게자 그러네 저기 위쪽 궁금하다 가보자 자우와 저기 위쪽 대박이다 어길 하나 있고 타작상탈 없음 어... 아사작상탈 여기 두개 있어 내가 해놨어 야 여기 다터졌네내앞길바꾸토졌고뭐배아니가 내 소배 온건데 어. 소배가 어딨어 여기... 저 선배님은 끌려가셨는데 방금 어나 소배가 왔어 어? 저기 갈란데? 다토다 초지야! 안 된다! 안 된다! 뭐야메롱다하하하 <웃음> <너> <웃음> <웃음> 아이고 탄약 없는데? 야나 탄약이 왜 안되냐 이거 탄약 박스 눌 누르... 마우스 깎아 대면 되는걸? 이거 왜 안나가지? 불왜 안나갈까? 우와 이거 무슨이야아 오토마우스 가야지 오토마우스 저희 자리 하나 어 빡셌다 아, 저거 꺼야 돼, 아아 화면방석왜안 나가지? 어 사연방석이 미친듯이 짭네 이거? 자 아, 이거 버티면 30에이브다 레드. 아 왕이네 할만해! 우와! 야 레이저 울타리 되게 세다 우와! 야 저거 대박이네? 아, 안초 어! 이 안쪽. 근 피치하고 하면서 산책가을에 들어와 있으면서 와와와 오. 와와와이와와와와와와어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그러면은 저 전기... 아, 저것도 하긴 하자. 한줄 정도는 해야겠다. 이 게임이 약간 일하지 않는 자, 돈도 벌지 말라.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포탑으로 꿀 빨라고 했는데, 이 꿀이 아니라 사실은 이 상한 꽃이 썩은 느낌. <웃음> <웃음> 뭐오는 어, 해피다. 어, 어, 내야 야야 내쪽이야. 야야야 뭐? 나나 어, 죽었어. 미친. 망했다. 야 아래쪽 망했어. 야, 어? 야 땡기는 애어 조심해. 가까이 가지 마. 어우, 이거 왜... 뭐 밑에 바로 가죠. 바로 가일일다 부서졌어요. 우야 어, 그냥 뭐 야, 테스, 테슬라 올게요. 타워, 빠르게. 테슬라 타워, 테슬라 타워. 가자, 테슬라! 테슬라 타워 옆으로. 테슬라 타워가 이를 왜 무슨 스톤을 안 먹... 야, 빗소리처럼 그냥 차라리 끌면서. 음... 아, 이거 할만하거든? 할만한데! 아, 아, 아니다. 할만하지 않다, 이거 이제. 나 죽었어. 피 채우는 데 있어요. 그거잘 사용하세요. 아, 피를 못 봤네. 한 번에 훅 가버리네. 야, 이거 지금. 문제가. 저 분열하는 애랑 같이 나왔어, 또. 아, 맞어. 아, 맞어. 아이고, 아! 터졌다. 아이고. 아이고. 와. 야, 근데 킬수 아까랑 차이 나는 거 봐. 미친 차이. 와. 나한 번에 건달 레벨 6 됐어? <웃음> 그만해라, 엔지니어. 스킬 중에 인간 탄약고 있거든? 이게 탄 무제한이야. 아 그래. 그래서 탄약박스 설치할 필요가 없어. 미친. 소총 피해 미친. 20 증가도 있어 심지어. 맞아. 건달 내수로 해도 되겠는데? 이 건달 내수 돼? 솔직히 진짜로. 슬프네. <웃음> 그래도 취직할 수 있다 다행이다. <웃음> 야 장착한 무기가 10초마다 자동 재장전도 있는데? <웃음> 맞아. <웃음> 체력 20% 이하되면 광전사 모드 활성화, 데미지 500% 증가 이런 것도 있고 맞아 야 그냥 건달이 짱이네 그냥 다음번에 진짜 깨자 우리 오케이 오늘은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바 너바 너 너바